이것도 한2 c m 정도. 아앞뒤판으로 늘어나면 2cm, 2cm에서 4cm가 늘어나고 있죠, 4cm. 기장은 맞으니까 그대로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데, 여기에서 이제 한잘 잘라내보겠습니다. 양면으로 해서, 양면으로 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건 반만 쓸 거니까 반은 잘라 버리겠습니다 반판을 하나만 쓰면 되겠죠 조금 짧아요. 밑에 시접은 <웃음> 박아 넘겨야 되니까 1cm만 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 시접에서 1cm니까 여기. 그러면 이건 박을 양. 2cm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앞판은 지금 됐습니다 주머니를 짜야 되니까 표시를 와. 해야 되겠죠 음. 어린이 옷도 똑같아요 어린 이 옷도 어른 옷 하듯이 사이즈만 제걸 따르면 똑같습니다 지금 겉감 뛰어났죠 근데 지금 이게 안 나오니까 음. 이게 안나오세요. 이걸 이어가지고 속감을 어떻게 하니지 지금 여기 쪽을 이어야 되겠네 그 뒷판에 시접을 줘야 되겠죠 이것은 1cm로 이 판, 이 판은 지금, 재단이 됐습니다. 여기서 티 판이 나오겠습니까? 이 간장, 반장이 나오겠죠 반장 반이 나오면은 또 다음 번에서 반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약파는 주머니를 좀 짜고요 어? 엄마가 똑같이 잘라내야 되겠죠 이 앞판은 잘라냈으니까 이제 뒷판을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 이렇게 주머니 짤 것을 표시를 했어요 이제 밖에서 박아서 넘겨야 되니까 여기는 심지를 붙여야 되겠죠 여기다가 심지를 붙여줘야 이것이 미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몸판 겉쪽 그쪽 있잖아요 겉쪽은 이런데는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여기는 다대지니까 늘어나지 여기는 바이어스테이프를 하나 딱 붙여주면 좋습니다 하도안 돼서 바꿨습니다, 스팀이 안 나와서, 스팀이 나와야 이게 붓거든요. 고로시 좋습니다. 1cm 들어가서, 테이프가 박히면은 나중에 고로시 할 때, 이 뒤집어가지고 아이롱도 갈 때게, 이것게 두꺼워서 안 집어, 안 되거든요. 티판에 이렇게 박아야되겠죠 다트는 가려줄때 항상 안쪽으로 가려야되요 이렇게 들고 앞을 살짝 들고 이렇게 가려줍니다 그러면 완성을 해가지고 이것은 같이 쉬우기만 하면 되는데 우선 주머니를 먼저 짜야되겠죠 하면서, 이제, 인식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짜고 가겠습니다. 네, 밀리니까 여기서 박을냈겠습니다반이치 정도. 1.5cm 정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똑같아요. Спасибо. y 자를 이렇게 딱 끝까지 다 줍니다. 이거 자르면안 되겠죠? 정확하게 딱 빠져야 이렇게 그와 y 자 이렇게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잡 y e 리 나중에 주위 속만 여기다 안에다 붙입니다. 이에치를 약간 당겨주면서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당겨서. 이폭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폭이 좁아서잖아요 이제 폭이 좁아거든요 같은 양으로 가고서 정확하게 안 맞을 서 실어서 박아버리겠습니다. 이게 뒷라거으로 이게 아파느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박아야 되겠지 여기 먼저 박고 이렇게 그 다음에 몸 파라고 다시 습니다 이것은 박아야 되겠죠. 얘를 네. 박았거든요. 지금 비판 고리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고리가. 이게 땡길 수있는 거. 안으로 끼어 가지고 밖으로 빼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럴 때는 이렇게다가 허리를 좀 줘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당깁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이렇게 습니다 여기를 이제 탄나의 줘요 뒤집어야 되니까 나중에 빼내야 되잖아요 여기를 안해놓으면 봉해버리면은 빼낼수가 없잖아요, 밖으로 뒤집을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지고 이렇게 딱 벌렸습니다. 이 안쪽보다 는몸판을 위에다 놔요. 이렇게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내야 되니까 이게 라운드라고 하죠 라운드 돌아가는 거 이게 시점이 많으면 은 알공기를 해도 제대로 맵시가 안납니다 원단이 너무 미끄러워서, 그로시기가 이게, 아이롱 하기 너무 힘들어서, 알쪽에 박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일단 결 나오고, 조금 더스치 한번 때려줄겠니다 일단은 봉글라면, 여기만 봉글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 de r e c h o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스테치를, 이게 막 울잖아요. 그래서 5mm로 노르라 하나로 해서 이렇게 쭉리겼으면한 바퀴. 터치를 하고 터치를 하고 이렇게 가다보면 단추구멍이 있을거예요단추구멍 있죠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선택이 됐잖아요 지금 이거이 지금 단추 폭이고요 이걸 이렇게 해서 실우는방법부터 되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죠 실을 이렇게 이것을 노루바를 들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놉니다 이렇게 한번딱맞잖아 이렇게. 근데 또 옆에 내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게 내리는 것이 있어서 내려야만 이 노르바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파란불이 있는데. 음, 노르바를 들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시작을 한다, 여러분들에서.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 뒤로 가는 거예요. 감아줍니다. 몇번 감아줘야 이게 튼튼합니다. 자 한번 입어보겠습니다.